왔다와 서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변차포 달궁계곡의 폭포와 수심을 보겠습니다. 알려진 바열로 수심이 5 m 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인맹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적금금지 수영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완리석, 중으로, 당겨서저 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이, 강바닥에, 시은런저 물을 품고, 지금 계곡에서, 폭포가 되어서, 떨어지는 저 물에, 낙차가 심하지는 않는데, 그 폭포의 위력이 대단한다고 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위로 겨울이를 일으켰고 수영이 좋을때 사고로 이어지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심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강은 좋습니다만 계곡은 좋습니다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강비를 받지 않고 여기 첨벙 하는것입니다 웬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여기는 뱀사골, 지리산, 달궁교체 뱀사골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깊이의 폭포를 가집니다. 계곡, 폭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발궁계곡 앞에 있습니다. 네, 달궁계곡에 깊은 수심을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